자 고의에 대해서 고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 미필적 고이다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형법을 뭐2 3년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공부했다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아는 척은 엄청 많이 해 막상 설명을 해봐라 하면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좀 어, 오늘 어, 종결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 시험을 보러 가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어, 한 몇, 서너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끝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플러스 어,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용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쩔 수 없다, 다쳐도 상관없다. 결과 발생을 어, 내심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자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내가 이 차가 쭉 가면은 저 아가씨를. 그,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차가 지나가서 저 아가씨가 다쳐도 상관없다 다쳐도 어쩔 수 없다 요런 마음을 먹는 것을 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자 어,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의 인식과 그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플러스 합쳐서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요 문구를 좀 기억하시고요. 정 자신이 없으면 이 글자가 많아 자신이 없으면 이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인식과 인용이다 또는 용인이다.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식 인용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쳐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요것이 지난 검찰직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어, 변호사 시험. 예. 각종 시험에 간간이 한 번씩 들이닥쳐요. 근데, 사람들은 왜이 문제를 틀리냐면요. 무시하거든. 여기 형법 공부하면 앞대가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야. 아이, 뭐, 이거 다 아는데, 뭐. 형법을 조금 뭐 이렇게 시험 한, 한두 번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은뭐그 뭐에요 책한몇번 봤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 저기 학원에서 좀 강의 몇번 들으면은 막좀물 올랐을 때뭐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거로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모릅니다 설명해봐 이러면 몰라요 A4 용지 하나 갖다주고 그 볼펜 하나 던져주면 하나도 못적더라고요네 근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거,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냐면은, 저는 2차 시험을 갔다가 이제 치러 가면은, 1차는 진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칼이라 하더라고요. 그 1차 필기 도사라 그런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한때는 노량진 또는 저 신림동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1차 전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2차만 가면 이상하게 머리가 굳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펜때가 안 나가더라고요. 엉뚱한 소리 잔뜩 젖고 오고. 그 이제, 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 이, 이걸 왜 여기다 또 적었냐면은, 인식 있는 과실은 또 뭐고, 미필적 고의는 뭐냐. 이걸 왜이 스펙트럼을 보여주냐면요. 인식은 했어. 아, 저기 사람이 서 있구나. 인식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 나는 저 사람과 부딪히진 않을 거야. 부딪히진 않을 거야. 아니, 부딪힐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요 끝머리에 있는거 빨간색 계열에 있는 것은 과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계열에 있는 것은 고인데 그거에 접경지역 있죠? 요 접경지역 깨끗하게 해볼게요 이 접경지역을 어, 어느정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스펙트럼을 알고 계시면은 용이하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 그림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 저기 그 지금 모르겠어요 좀, 좀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제가 젊었을 때그 정웅석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들었었고 그리고 어 학원에서는 조충한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이 스펙트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스펙트럼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되게 말로 어렵게 설명하는 건데 아, 이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도 이 그림을 이 스펙트럼을 좀 머릿속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색 계열은 전부 다 과실의 계열이고 자 고의의 계열은 미필적 고의부터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죄를 인정할 때 미필적 고의부터 고의라고 인정하고 예, 뭐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에 있는, 여기, 미필적 고의부터 고의로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뭐, 이거 안 보셔도 막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은 뭐냐면요, 어, 우리가 팔레, 판례, 어, 팔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이, 요 문구, 문장들이, 문구들이, 시험에 등장해서 계속 여러분들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 지난 검찰직 시험에도 나왔고 한 3년 전에 법원직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고시 시험에도 나왔고 뭐 경찰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계속해서 어 등장하면서 어, 여기 일, 일부 문구를 뜯어다가 어사지선다형에 넣어놓고 5지선다형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따 어떻게 어, 출제위원들이 어, 글자를 바꿔치기하고 장난치는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자 범죄 구속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조 고의라 함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아까 마, 말씀드렸죠 용인이 뭐라 했었죠 해도 어쩔 수 없다 뭐뭐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였었죠 경우를 말하고 미필조 고의가 있, 어,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어, 물론 나아가 깨끗하게 해볼게요.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글씨로 그한 것은 전부 다 시험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키워드예요.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요 대목입니다. 지난 어 2023년 경찰 승진시험에도 나왔었죠. 그죠? 예, 승진시험에도 이거 나왔었는데 뭐에 의존하지 않는다 했어요? 행위자의, 그러니까 범죄자죠 일 저지른 놈,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끊으세요.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해, 어, 형태 그리고 행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인 상황을, 사정을 고, 어, 기초로 해서 자 여기 언더라인을 긋시다. 자 일반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당의 범죄사실의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를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어, 평가 고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려하냐, 응, 그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자 중요한 것은 심리 상태는 어떻게 추인한다? 행위자, 범죄자,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시험에서 요 글자를 바꿔놨어요. 일반인과 바로 행위자의 글자를 바꿔놓는. 어, 출제위원님이 있었고 또 하나 뭘 바꿔놓냐면 은 어, 여기에 나왔는데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아니면 행위자의 어, 진술에 어, 근거하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니하고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요거를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시험의 포인트는 자 요것이 시험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일반인과 행위자라는 이 글자 바꿔치기 그죠? 자 행위자는 뭐라고요? 바로 심리상태추인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행심 행심 이렇게 했어요 행심 행심 행심 행심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 시험장에서 아마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끝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 빨간색 계열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과실로 봤고요 자 고의는 이 파란색 계열 미필적 고의서부터 고의로 본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이것은 어, 뜻이 뭐냐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죠 인식이라는 거 그리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인정하는 내심의 의사 그래서 용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 어쩔 수 없다, 다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차가 이 아가씨를, 이 여자를 부닥쳐서 도부닥쳐 다치게 해도 어쩔 수 없다, 상관없다. 이것을 바로 미필족 고의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